확인해 봐 뒤. 나나어 나이스. 오삼 님 뭐야? 오 나이스. 제 구석이 구석이. 오! 감 오다. 아 여기 여기 나이스. 뭐야? 어, 여기 잡았어? 어? 아? h 살려려도 l 요 빠졌어 do? I just.